우리 고생해주신 우리 할리타는 배짱이 형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확실히 이뻐졌어. 완전 대만족 들었습니다. 아 저희 군산그 형제님 중에 여기 할리타는 배짱이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여기 오늘 어, 탱크를 리프트해주기. 진짜 네. 맛요 정밀하게 다, 이게, 지금, 미 네, 안녕하세요. 이 쇠가 상당히 이게 두분 두껍네요. 보기보다, 네. 네. 와. 딱 봐도, 뛰지 말라고. 아, 딱 봐도 두께가. 이게 예, 엄청나게. 예, 와, OT. 네. 아. OT의 강철. OT의 강철. 예. 네. 그래도 그게 아니요. 와. 저런 네. 걸로 해야 버티는 거죠. 그죠. 네, 예. 버티고, 한번 예. 해놓으면 두번손 내리기 없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야, 아드님이세요? 네. 아, 잘생겼네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이 배우, 배우같이 생겼네, 얼굴이. 네, 어. 젊었을 때 내가. <웃음> 오글라오지 말라고. 아. 아 양쪽으로 다. 아, 양쪽으로 다. 네. 예. 네. 삽이 네. 뿌려서 삽이라는 네. 게 이제 높어떻말고을까요 아, 아 다시 말라고. 네. 볼트도 볼트 넣고 볼트 는거예뭐 네. 할리에 들어가면 볼트가 생기네. 예. <웃음> 네. 이 와샤도 스프링와샤로 다 이게 되있고안 풀리게 아, 이건 거의 야 이거는 거의 기성품이네 이야 예. 예. 이쇠아딱 네. 봐도 어마어마하네 가 좋은거라 업체에 다가이 볼트도 보통 네. 볼트랑 네.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네. 특강 볼트 이쪽이 탱크를 고정하는 이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 연장을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부분 양쪽에 이 부분을 살짝 풀러 주면 이 탱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완전 풀러서 저걸 연장 키트를 달아서 탱크 리프트가 되는 거거든요 4cm 정도가 약간 올라가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탱크업이 될것 같습니다 얼마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지 두개를 이렇게 놓고 제가 비교하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남원에서 유치원 버스 오고 경주 붙어가지고 그냥 어... 그 사람이 어떻게 몰아붙이는가 그냥 어... 남원에요예 경... 그래갖고 경주 한번 붙었어요 막 불이 어. 남중에는 그냥 한가우다랑 하고 그냥 발로버렸더니잭 소리 못하고 뒤에서 쫄쫄쫄 따로 아이고, 어깨를 이렇게 뒤에다가 들이대더라고요, 막. 1복 있어? 탈리가 인치볼트라서, 얘네들이. 얼마세요? 그게 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 둘이 원래 둘이 작업해요. 그러죠 예. 이게 탱크를 딱 받치고 있는 쇠구나. 아 여기 있는 이 탱크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지금 뺐습니다. 쭉 빠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나사를 헐겁게 지금 풀러 놨어요 탱크가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2인 1조로 이 탱크를 들어서 볼트를 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딱히 많네요, 그냥. 그냥. 응.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여기가 딱 이게 40cm, 40cm. 4cm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가는 사람은 허도우도거든요 <웃음> 이거 진짜 어디 가는 사람은 야, 뱅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아 이쁘네요 아 완전히 틀리네 이렇게 보니까 여이 사진가 예뻐요 탱크가 이렇게 확 올라간 게 보이는구나. 이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아 우리 고생해주신 우리 할리 타는 배짱이 형님. <웃음> 감사합니다.